제 캐릭터 부케에요.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이거의 오디는 부케가 정석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아이템 수집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난 저는 위그드라면 완전 많이 필요해요. 어차피 얘는 뭐야? 음오 검지 제가 필요한 거는 예예예예 황무지 칼가 그러니까 필요 이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인데 저는 두 번째로 음 좋은 거를 클릭해요. <웃음> 그래도 뭐 졸고 나올 거란 일은 없는데 그래도 자이거드람예이거드은 응. 없네. 난얘가 먹고 싶대. 화리 먹고 싶으면 황무지 칼 8또두 번째 거. 첫 번째는 얘이 정곤의 음 내가 제가 이거를 강화를 6으로 해야 되네. 음. 6. 하, 얘는 필요하나? 보자. 아크스 전투. 얘도 6이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네. 음. 두 중에 하나 나오겠지 짠짠짠짠 아크스 <웃음> 그다음에는 저는 이 애를 황무지 검은 방패 그리고 그런데 그 위구다름을 클릭해 볼게요 그다음에 또 오늘은 업적도 챙기고 업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돈을 나오잖아요 이 돈으로 저는 800만 원을 모았어요 아직 말았어 55의 레벨을 스킬을 살려면 더 많이 모아야 돼요. 주는 거는 조금 주면서 원 단위로 주면서 스킬 하나에 뭐 1억, 억 단위, 천 단위 나쁜 것들. 이렇게 해서 와이틴 수집을 합니다. 근데 와이틴 수집을 제가 너무 많이 못 해갖고 약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음, 강화도 잘안 돼. 제약이야, 제약. 음, 오늘은 이런 식, 요즘에 시집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음, 답니다. 그리고 던전을 가야겠죠. 요즘에는, 이벤트 하잖아요. 여름섬. 여름섬에서 여름섬에서 이거를 살수 있죠. 저는 한번 지금 캐, 아바타를 얻었어요. 그래서 품절 상태이고 나머지는 이제탈 것을 모을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